레의 87번째 리뷰 짠! 교촌 시화치킨 가격은 오리지널 18,000원, 순살 20,000원입니다 라이스치킨 시리즈 이후 3년만에 등장한 교촌의 신메뉴인데요 스모키한 불맛이 특색이라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되게 수치향이 세다 이걸 받으면서 들었는데 되게 매울거라고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다리 부터음 확실히 불맛이 있어요 음 그리고 양념은 골고루 묻혀져 있어서 괜찮네요. 음, 뭔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매운 맛이 올라와요. 이게 어떤 부분은 바삭하고 어떤 부분은 되게 양념에 약간 절여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먹어본 듯한 약간 숯불 바베큐 맛이 계속 나는 느낌. 확실히 교촌 레드랑은 다른 맛이다. 처음에 신화 치킨이 나왔을 때부터 뭔가 교촌 레드랑 비교하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도촌 레드는 되게 매콤하고 짭짤한 약간 그런 치킨 맛이면 스화치킨은되게 숯불 바베큐에 소스가 더 자극적이고 끝맛이좀더 찐득한 맛이 강한 것 같아요 도촌치킨 하면 되게 바삭한 느낌이 많이 강한데 이 양념 자체가 좀 찐득한 그런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메뉴에 비해선 바삭한 느낌이 좀 덜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치킨을 1인 1닭 하기보다는 같이 여럿이 모였을 때 술안주용으로 하나 시키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맥주랑 같이 먹으면 은 되게 더 맛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음. 만약 교촌에서 이 신화치킨과 레드콤보 둘 중에 뭘 먹을래? 라고 하면 저는 허니콤보를 먹겠습니다 <웃음> 오랜만이에요 마이벨입니다 땡땡땡 <뱅뱅뱅. 웃음> 마지막 리뷰 영상이 작년 6월 23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날짜로 계산을 해보니까 314일! 거의 1년 다될뻔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같이 겸해서 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회사일도 많이 바빠지고 하니까 결국엔 저도 모르게 이걸 놔버리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좀더 여유가 생겨서 아 다시 열심히 해봐야지 하면서 오늘 다시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자주 올릴 수 있도록 힘내볼게요. 그리고 또 요즘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여러분 건강이 최고인 거 아시죠? <웃음>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리뷰에서 봐요. 안녕!